오늘 우리 집 김장하는 틀입니다. 음. 맛있어, 맛있어. 음. 맛있어, 맛있어. 네, 맛있어. 음. 올해는 조금 섬세하게 맛있게 된다 음. 올해는 한3 0 0폭 정도였어요. 음. 이거 익으 진짜 맛있겠는 이다떼으면 이것 좀 마시지 마시지 이게 김치 보면 <목소리> 이무 <후, 목소리> 사이사이 넣어놓으면 이게 진짜 나중에 <목소리> 익은 진짜 맛있거든요 뭐가 사이사이 들어가면 이게 진짜 기가 막혀요 전에 김장할 때 여러분들이 뭐저그일안 하고 뭐 이거 먹기만 하고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배치도 다르고 이렇게 밖으로 다 빼놓기도 하고 그래요 예, 남들도 일하고 합니다 <목소리> 거의 금지. 응. 자, 저희 그 마당에는 아유, 지금 고기 삶고 있습니다. 진짜 수육 안 들어간 것 같다. 좀더 삶긴 삶아야 되겠네. 와, 삶아진 고기. 후우야. 생강 때나 놓고 응. 응. 굴또 구워먹으면 기가 막히죠 응. 응. 자 그리고, 그리고 또생선에 응. 홍어가 빠지면 안 되죠? 응. 남동호에서 1kg 좀 포장해왔습니다 응. 이건 홍어에 <웃음> 자, 홍어. 홍어. <웃음> 색깔이 저 약속으로 나왔어요 어른들이 강숙보다 응. 약속을 응. 좀 드시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응. 약속으로 나왔습니다. 약속은 좀 이제 코쿰한 맛은 없는 대신에 되게 살이 찰져요. 짠, 주문오라. 많이 드세요. <웃음> 우리 초딩들 신났어? 우리 초딩들 초딩들 신났어? 얘는 조카. 네. 조카 이번에 저 태국 같이 간 조카고. 네. 애들 우 동생들 인데요 우리, 어. <웃음> 우리 애사, 외삼촌 애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어.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<웃음> 고기에 김치에 밥이면 진짜 막다 놓은 김치 김치 어. 음. 잔치 이거 안얼린거라 진짜 맛있어요 저도 이좀 뭐 먼저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예. 아. 고소한 게 진짜. 근사살르 녹아 없어지는 게. 음. 자, 오늘 저희 집 김장김치입니다. 작년 김치가 조금 매웠었는데, 음, 올해는 안 맵고, 야, 이거 또, 이 묵은지 되면 대박이겠는데? 음. 아, 이렇게 가져왔 아구가지고 야 굴이 너무 맛있다 아. 아 이게 안 삭힌 걸 갖고 와고안 삭힌 건 거의 콩콩한 맛이 없이 살이 찰져요 되게 음 아, 예. 음. 아 오늘 우리가다가제시아까 작은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시던데 저는 좀 자주 먹으니까. 또 우리 식구도 좀안 드셔 보시는 드셔 봐야 니까 아, 예체예 아, 아까 아까 예 맛있게 드셨는데좀더 드세요. 어, 남았어아좀더 드세요. 좀더 드세요. 야. 음. 공 진짜 다 어. 아 자, 여러분들 어, 맛있게 한번 잘 먹었고 우리 저 동생, 그 외갓집 동생이 유튜브에 좀 나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자, 그래도 이제 오빠, 오빠네 또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, 오빠. 안녕하세요. <웃음> 오빠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? 아 세민이 오빠. 세민이 오빠 아, 저, 저거든요. 왜 좋아요? <웃음> 잘생겼어요. <웃음> 잘생겨서 좋아. 효주야, 응. 아. 오빠 여기 저 시청자분들이 어, 사장님 사모님이라 부르거든 음. 사장님 사모님 안녕히 계세요 한 번만 해봐 사장님 사모님 음, 안녕히 계세요 네, 안녕히 계세요 <웃음> 자 그럼 도 오늘 진짜 너무 맛있게 또잘 먹어봤고 어, 김장도 잘 마무리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릴 어, 이 김치가 좀 익어가지고 또 맛있어지면 여러분들한테 컨텐츠적으로 해가지고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, 시청자 모임이나 이럴 때 이럴 때도 여러분들 맛보실 수 있게 제가 많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